저는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하지 않고, 바로 모텔에 들어갈 겁니다. eager. Don't you? Don't you? Don't 너 o u Don't 안 o u 너왜 n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우리 n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거 왜왜왜왜 네, 네, 네. 여사친 남사친 옥킹형님 그거? 네, 이 영상 아니 이거. 이걸 이렇게 올려보면내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 영상 이 영상 준효 형 준효 형왜 자꾸 정훈이 얼굴이 나와? 왜 찾는 중 양을 보고 있어 어? 48kg <웃음> 뭐야 내 어? 절반이야? 거의 절반이네? 아! <웃음> 네, 나가려졌어난몇 킬로야? 어, 48kg 어? 어? 어? <웃음> 똑같이 둘이 <둘>, 동갑이다 <웃음> 어. 아니 자자 <웃음> 자, 다시 다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방금 왜이 영상 보여드렸냐 그 선비들의 입장 그리고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 아메리칸. 오픈마인드로 한번 저희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본인의 여자친구가. 예,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음... 절대 안 돼. 어? 선비다.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절대요? 아니,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아까 전에. <웃음>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찝찝히 그냥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놓고. 내로남불. 오, 어, 선성도 맞아, 잘하네. 내려다보려. 오, <웃음> 어 맞다. 그때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절대 안 가. 오, 이런 발목도 다 가려. 오, 리알로 아, 가려. 예전에 그 어, 어. 사진 촬영을 하는 이성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거 뭐라고 그러죠? 출사. 야, 어, 차. 출사. 아. 출사 같은 거할때 노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음. 근데 그 사진 찍어주는 사람은 남자였어. 응. 음. 그래서 싫었어. 아 아, 질투가 굉장히 많네? 어? 당신은 오프마인드예요? 네. 어? 왜요? 나는 내 남자친구가 여기 상의 벗고 다녀도 난 상관없는데? 그... <웃음> <웃음> 어, 아어놔도 된다? 아, 아, 아, 아, 아니 나는 그거를 생각해. 아, 이제 노출을 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그게 있는 거니아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걸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했는데 맨날 이렇게 음. 두꺼운 옷 입고 다니고 음. 코드티 나는... 입고 다니고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 내가, 내가 음. 영상에서 내 위통을 깐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어. 그건 왜 깠어요? 음. 내 자신 있는 부위는 다른 거다. 어딘데요? 어딘데? 디 <웃음> <웃음> 근데, 그, 근데 그때 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럴 정도가 쉽, 쉽네요. 그때 그때 보니까 한이지 아니 어. 전시 상황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어. 아, 전시 상황. <웃음> 전시 상황. <웃음> 전시 상황. <웃음> 진짜 내 화난 <환한> 모습 보여줘. 털크가 <웃음> 되어봐. 아. 어. 네 지금 보여주세요. 뭐 시간 좀 걸리지. <웃음> 지금 그냥 여기만 화가 났어요. 안 <웃음> 아,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이제 그들이 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빠져나가요? <웃음> 네, 어디 어디 어디 빠져나가요? 조심하세요. 저는 선비죠. 왜냐면뭐 수영장에 가서 벗는 건 당연하잖아요. 음. 근데 평소에 그 때에 따라 그때 맞지 않은 상황에서 옷을 계속 흘러동흘러동 벗고 다니면은 나만 보고 싶은데 왜 음. 자꾸 왜 그러지?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어디까지 선이에요? 지금 주주 치마도 싫어요? 안 돼. 저는 그래서 주주 한 주주를 볼 때마다 아 놀라요. 음. 어, 아, 어, 어, 되게, 아, 그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는 되게, 와, 자기를 표현하는 건 되게 멋있는데, 와, 어, 만약에 이제 내 여자친구가 진짜 약간 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약간은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또 영상을 찍는 직업이니까. 주주 다리도 빌고. 맞아. 근데 어. 저는. 아 근데 멋있지. 노출이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아. 아유, 심한 그래.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근데 건가?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진짜. 근데, 근데 그 스타일 체인지했을 음. 때 연주가 등 파인 옷을 줬을 때 그때 등을 안 보여줬었잖아. 그치 봐봐. 어? 살색이 드러나게는 잘안 입어요. 아. 음. 저스틴 비버 바지처럼 막 팬티 보여주고 다니. 근데, 다니고 근데 다니고 그건 진짜 멋있어너너 너, 너 그게 가능해? 그러면. 그거는. 아니 네. 그거는 근데 그건 창피한 거고. 음... 그건 창피한 거지. 배의 어, 어. 문제가 아니라 창피. 나랑 데이트할 때는 안 입어도 나랑 어... 밖에서 입으면 내 남자친구인가 모르니까 상관없어. 어, 나도 남자친구는 괜찮아. 어. 그것만 아니었어. 난 젖수찜 비버도 돼. 어 아, 아, 진짜? 괜찮긴. 아너 오픈만 열어라. 관심 좀 가져달래. 아, 아, 아, 저... <웃음> <어쩌면 생각해>? 네. 잠깐. <웃음> 너는 어떻게 생각? 해이트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히 음. 쌉가능. 쌉가능. 아, 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쮸 같은 거를 먹으려고 어. 이렇게 마이쮸 껍질을 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근데 이거를 지진이 나간 사람이 누가 쳐다봐요 응. 상관이 없잖아요 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집어 빼서 간게 아니니까 어. 어. 어. 어. 그래, 어. 그 그렇지 그 껍질 이제 집어 네. 뺏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아 번호 물어보고 있잖아길 가는 사람의 마이쮸를 집어 뺏어간다고요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앞에서 <웃음> 경험 있어요 아 나도 네. 어제 그랬어 누가 뺏어 먹었어 어. 누가 마이쮸 가길래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쏙 가져갔어 누구 거를 이렇게 그거요 나도 들고 있는 마이쮸한테 번호 물어. <웃음> <웃음> 그니까 러 자기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계속 들고 다니면 뭔가 뺏어먹고 싶은 충동이 들잖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마이줄을 계속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은 어. 이제 좀 약간 녹죠? 그죠. 그 네. 그죠. 그런, 근데 아. 애초에 저는 근데 노출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 내 여친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그럴 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 그냥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래라. 어. 근데 안 입던 친구가 그냥 갑자기 오늘따라 막고 싶다 이러면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방한어왜너 <웃음> 어. 어. 그 그게 난 그게 좋아. 차라리 이벤트 성으로아너 나도 한 어, 너 노출. 아, 이건, 야 그건 야 그건 누가 좋아? 누구나 누 유준호 씨도 좋아. 어깨 포상 안돼. 너 야. 이거 너무 <놀� Sim Pop> 너무 섭무 aroundص... <놀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데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입고 같이 돌아다니면 되지 무 너무 너무 너무 가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지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아 진지? 너무 너무 너어요무 너무 너무 너무 지무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딜 찍는거야! 무빈이 아주 좋네. 아, 워킹이 하, 그거 한지 고민도 없이 그냥 맡아버려 <목소리> 그럼 다시 맡아보아 저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 선비파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입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음. 여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 그 여자친구를 보는 다른 짐승 같은 남자는 음. 맞아! 바로 저거야! 그래! 내가 고통을 깐다고 해서 다른 여성들이 내 몸을 보면서 와! 유시도 몸 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난 벗을 수 있는 거야. <웃음>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은 눈도 생각해 주셨어야죠 참 맞아봐! 아왜나그그그 이제 이 부분이 꽃으로 CG가 됐잖아요 어? 꽃이요? <웃음> 꽃, 꽃이요 꽃 플라워 아, 음. <웃음> 꽃으로 CG가 됐잖아요 그게 음. 너무 귀엽던데 음. 근데 왜 털은 모자이크 안 해주셨어요? <웃음> <웃음> 좀 털도 해주시지 그죠? 어디 있는데? 털 여기 곁털 곁털 예. 과털. 과털 다 본게 놨어요너도 꽃만 응. 쳐다보느라. 다 나왔어. <웃음> 네, 꽃지였어요. 꽃지. 꽃지 꽃지. 예. 그 오픈마인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오픈마인드. 자 하나 둘셋 오픈마인드. 엄마 엄마. 오. 와내 아, 몸에서 꺼져. <웃음> 바로 선비 모드. 오케이. 음. 오 조그네 굳이 여기를. 어, 오 오. 자 선비 선비 손 들어. 하나 둘, 둘 셋. 양손 들고 서 있어. 다 가운데 세. 어 살짝. 갑부고 어, 서, 아, 서, 서 있어 그냥 손 들고. 날. 그러면 조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봅시다 찌청이 요즘 여기가 그 찢어진 찌청이 아! 엉찢엉찢엉찢 어, 알죠 엉찢엉찢 그거 엉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 안돼! 안돼! 이거, 이거 너무 선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은밀한 게더 안돼요 어, 아, 그렇죠. 아! 은밀한 걸좋아하시 왜냐면, 아, 왜냐면 거기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딱 열리시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벗는 것보다 아 보일락 말락? 그렇죠 <웃음> <웃음> 뭔, 뭔 느낌인지 알죠? 나일락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자극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하면 돌아. 어때? 그 사람이 뭐 뺏어가? 그걸로 걱정이 있으면 저는 애초에. 나는 옷, 난 옷이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옷이 날개다. 어, 옷이 날개다. 그거 말고도 다행히.. 찢어진 날개는 안 돼! <웃음> <웃음> 그거 <그건> 말고도 다양하게 <다이아만이 웃음> 표현하는 <웃음> 방법이 <찌어진 웃음> 많아요. 날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아무리 유교사상, 유교사상 아,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그게 너무 이제 제한을 준다고 생각해. 아, 제한을 줄 수가 있죠. 그게 네. 우리의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전 국민이 모두 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증증증증증조할아버지, <웃음> 할머니 봤을 때도 좀좀 아, 좀 사람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옷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좀 모든 사람에게 잘보였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음, 굳이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까 그막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그니까 있죠 외국에서는 위에를 노출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하의를 노출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한국에 왔으면 <웃음> 한국 법을 따라야지 <웃음> 아 로마에 왔으면 그러니까, 로마의 음, 법을 마마 따라야겠냐 그러 당신이 미국 가면요? 그럼 가서 까주세요 이오 <웃음> 미국에서 그렇게 다니는 거 아무 말안 해요? 그렇죠. 미국에 서 미국법 따라야죠. 아 그러면은 그거 사회적 시선은 차이다. 네, 네, 네, 사회적 아, 시선 때문에 네, 한국 문화 있기 때문에 <웃음> 한국 문화를 좀 존중하는 게 낫지 않을저저 이거에 함께 던집니다. 네, 저도 미국 가면 저이래베도아 진짜. Hi Jacko. Hi 여기 미국. 뭐야? 접어서 사 여기 한국이야. 여기 한국이고. 남김이 다리 벗으면 안 돼. <웃음> 안 돼요. 여기 여기 아직 안돼 있단 말. 너무 지저분해요. 야 보도 이것도, 이것도이것도아죽을 <웃음> 입고 아, 있고. 어요. 저도 미국 가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어쩔 수 없이 좀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그게 문화적 차이가 큰거 같고 미국에 가면 프리. 근데 미국 남자들이 애 어, 어우 에 하면서 쳐다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애가 나쁜 놈들인 거죠. 아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 한국에서도 거잖아.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맞아. 한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아 그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세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개성이 중요해요. 네. 나는 옷이 진짜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섹시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그 노출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도 그 촬영 때옷 위에 우통 까고 뭐 꽃이 보여주는 나만의 개성 표현이... 안 섹시하잖아요, 수고는. 그럼 무슨 개성이에요? 아니 섹시한 개성이죠. 뭐 개성 무시하세요, 지금? 아, 안 섹시한 그래. 그래. 그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안 섹시한 그래. 사람은 지금 상하다 <웃음> 그래. 그래! 아니. 난 나를 일단... 표현한 건데너너왜 나를 무열해? 그래, 능열해난는 이게 그래. 개성이라 생각해. 그, 나도. 나도 그러면 어. 나는 그래 준... 벗어 맨날. 나는 준호 오빠가 지금 옷 벗어도 나는 이애 뚫어워 이렇게 안볼 거야. 어, 그렇게 볼 거잖아. 아, 나 진짜 그렇게 안볼 봐. 거잖아. 진짜 안볼 거야. 그래 지호 앞에서 이렇게 이사가 개성이야. 그만해. 준호 오빠 배스 <뱃살> 접혔어. <웃음> 알아. <웃음> 그게 개성이야, 개성이야. 어, 그래, 접힌 개성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요즘은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네, 나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시선을 받는 게 좋아. 저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니는데 정장 입어야 되는 막 어디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안 입고 가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냥 때랑 상황에 맞게 정장, 맞아, 정장 맞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데 저는, 저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뭐죠? 네. 뭐죠?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궁금합니다. 야,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1학년 교사가 밤에 클러로 갔어요. 그거를 어떤 아, 학부모가 보고 왜 클럽에 가냐? 분기문란하다 아, 맞아요 그렇게, 음. 그런 시선이 사회에는 기저에 깔려있어요 음, 음, 이미 지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음.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알았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 씨 어떻게 니까 아니야? 아 그럴 수 때? 있죠 그럴 좀. 수 있죠 <목소리> 아니 클럽 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본 거예요. 아니 걔다가 <웃음> 어... 지나가다가. 진짜 더 심한 거는 네. 그그 백종원님이 하는 술집 보여? 아, 한신포차 한신포차 한신포차 갔다고 뭐라 했어. 아 맞아 맞아 있어요. 그거, 그거 들었어. 그래? 아니 저,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꿀밤 맞아서 저는 일대일로 맞는 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당신도 되게 놀랍다고 하면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사회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굳이 생각해서한 아, k n 자 피하고 이럴 필요 n o w I d 지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냥 가능하지 이거. 난 그거 안 가는 n 근데 이게. w I don't know. I d o n 이렇게 하는 뽀뽀랑 귀엽게 쭉 하는 거랑 아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보통 여성분들이 위에, 위에 있고, 있고 남자들이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뽀뽀 쩍쩍쩍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뭘 보고 싫어요? 풍기물제일라고 생각해요 저사회 시선이 있군요 어? 저좀 많이 봤거든요 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쵸 그쵸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그래! 이랬다니까 연 칸이 형, 칸이 화난 거아니이 형이 아니형 아니 이아니형아니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이형같이 형이 데뽀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런... 싸대기 때려?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은 <웃음> 피한아네 음... 살짝 무빙 아 무빙? 네. 아 올라가서 하자 이런데? 음, 살짝 이렇게 피해주고 피한 거 여섯 친구가 따라서 우우 <웃음> 하면서 꼬바꼬바 하려면 어떻게 해? 챌린지예요 때만 꼬바 챌린지? 피한다는 <웃음> 따라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릭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서 뒷키스 가능? 아 안돼 못해 못해 못 나도 사람 권해서 키스하고 이런 거 별로 안 근데 저는 가능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그 동이 트거나 그그 1월 1이 되면 동 트는 거정동진으로보러가잖아요그거나 아니면, 뭐, 여의도 공원에서, 폭죽놀이폭죽노래할이할때스캐할 때, 터질 제 탁탁탁 터질 때는 Could they? Could they? c o u l 그 they? Could t 아 뭐, 맞아. Could they? Could they? c 아 그게 아니라 뭐 그럴 때는 좀가능하죠 왜냐면 좀 느끼고 싶으니까 왜냐면 뭘 느껴요? 클럽의 분위기를? 뭘 느껴? 아 <웃음> 그게 배관? 배관? 아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좀 있잖아요 막 폭죽놀이 할때 갑자기 으 아! 파바! 하면서 막 아! 그리고 막뭐세막 3, 2, 아! 1, 땡! 하면서 으아 아, 그리고 그때는 월드컵에서 꼴났을 때으아 맞아 맞아 그리고 옆에 그때는 키스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 그니까 러 그런데는 가능한데 이제 좀 공공장소에서는 그럴 때는 진짜 집 가는 거 아니고서는 잘모르어 아 나도 좀 그래 공중 화장실 가는? 어 공중 화장실에서 뭐래? 뽀뽀? 공중 화장실에서 뽀뽀? 내 네,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 <웃음>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부터. 입문 방법 해. 저는 <웃음>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음 카메라 있으니까. 아니 일단 비위생적.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비위생적이고. 근데 좀... 좀아 옆에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저는 전... 아왜 나... 좋아해 <웃음> 근데 저는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공주란실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공조란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음음 하면서 음,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 커플들이 어 어우 겠으면뭐 급했나 보다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 저는 어아 <웃음> 내가 그래. 그런 상황이야 어우 쉬야 <웃음> 타고 나와 그러고 그러고 나와 나온대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어 리프 정원님 아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잠깐만요 저 손님 식구요 아, <웃음> <웃음> 아 저는 근데 저는 못하죠 아 저는 못해요 그 저는 또한 예가 있는데 사실 아까 그, 그 노출 문제가 와서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그제 주변에 어떤 여자 여사친의 부모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좀 노출이 된게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엄청 좀선비 음. 뭐 같이 걸어가다가 옷 짧은 거 보고 나서 옷사우라고 이제 돈 주고 아, 돈 줬으면 인정하니? 응. 아니, 근데 네? 저 실제로 경험 있어요. 저 남자, 1년 사기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크롭티 입어서 헤어졌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문화면서인거 아니야? <웃음> 그냥 핑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냥 핑계. 아니 진짜요. 그날, 그날 진짜... 코트 입었으면 코트 알았다. 입어서 헤어졌어. 아 크롭티 <웃음> 이때다. <웃음> 당신도 성배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헤어지자고는 아니에요. 안... <웃음> 저는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하지 않고 바로 모텔에 들어갈 겁니다. 오 <웃음> 잠깐 내가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야너 이렇게... 진짜 야너 어쩌려고.. 그공공제화장게 하겠지? Young John Chanakane. I am t h 요즘 n e you do. Young John. t a n d 요 r i Kushippuko. I can't get on the hill. Piminazi. I'm going to do my son. Tommy told you. Tommy told you. Tommy told you. t 네. 저희가 이렇게 모든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눠봤는데 진영님 네. 한번이 저희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웃음> <이 정리라고 웃음>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좀 없지만은, 네, 없지만은. 음, 그래도 해본다면 어, 그래도 해본다면은 이제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어. 뭔가 완전 오픈마인드도 없고 어. 그렇다고 막 반대로 완전 네, 선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완전 선비들도 어. 그렇다고 연식원 히잡스고면 싫어할 거거든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웃음> 선비도 아, 없고, 아, 그렇다고 어. 완전 오픈마인드 없다.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저는 여기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완전 선비나 완전 오픈마인드는 변태예요. 변태, 맞아요, 맞아요. 변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변태 더 동의합니다, 거예요. 변태 거예요. 그죠? 문제 알죠? 아, 좋은 정리였어요. 좋은 정리 맞죠? 네. 네.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댓글로 한번여러분들의견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맞는 사람끼리 사귀거든요. 음. 사귀면 음.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은 안 사귀면 돼. 맞아맞지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른 것이다. 다른 다. 네, 존중합니다. 다른 을 인정합시다! 와 이거 완 멋있었는데? 음, 나는 선비일까 오픈마인드일까? 여러분들의 맞아. 댓글로 저희들을 평가해주세요. 아니요 제안을 두지 마세요. 변, 너는 너야. 변, 변태 아니야. 너는 변태야. 아 변태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트리 찍으면서 끝내요? 트리. 트리. 아 깜짝 트리? <웃음> 당신의 의견 어떠신가요? <웃음> 트리 안 와.